어드텍은 대만에 본사를 둔 IoT 인텔리전트 시스템 및 인베디드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과거 어드벤텍은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 제품군 및 기술 발전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드벤텍의 현재와 미래에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얼 4.0 시대의 트렌드를 맞춰 엣지 인텔리전트 시스템과 산업용 IoT 클라우드 플랫폼인 와이즈파스를 통해서 Io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적극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IoT를 중심으로 세가지 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 개선였고 산업용 인텔리전스 를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에코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하여 파트너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에서 IoT, KA를 맡고 있는 최수혁 이사입니다. 어드벤텍은 크게 세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더스트리 IoT 사업부는 자동화 플랫폼 구현을 위해 필요한 IoT 센싱 디바이스와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엣지 컴퓨팅 플랫폼과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베이디드 IoT 사업부인데요. 인베이디드 보드 기반의 엔드레드 시스템, 산업용 주변장치 및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베이디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IoT 사업부는 IoT가 제공되는 우리 생활 속의 서비스 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드벤텍 SIOT 사업부 김정연 이사입니다. 어드벤텍은 성공한 a 기업은 좋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위대한 것을 추구해야 하며 회사의 유일한 목표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리더와 모범이 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약속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행복한 기업을 만들 것을 약속하며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이타적 정신으로 고객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드벤텍의 비전은 Enabling an Intelligent Planet입니다. 어드벤텍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지능형 지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기술과 솔루션으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정직한 기업 경영에 집중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산업 클러스터 효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선순환적인 기업 성장 모델을 확립하고 사회와 함께 번창하는 뛰어난 산업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F 김다슬 사원입니다. 어드벤텍은 젊고 능동적인 회사입니다. 임직원분들의 연령대가 젊고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입니다. AIOT 비즈니스 선두 기업인 어드밴텍은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용 IoT 솔루션의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드밴텍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유JS라고 합니다. 어드밴텍의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1차 그룹 패널 면접을 통과하면 2차 외국어 PT 직무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채용 검진을 통하여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1차 면접은 비대면 영상 면접으로 어드밴텍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게 되며 2차 면접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기존과 동일한 오프라인으로 2차 멤어 PT 직무 평가 면접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술 영업과 기술 지원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